안녕하세요. 임제와 동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전도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먼저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부터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내용 있죠. 2019년 5월 16일. 이 방과후 선생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아이들한테 노래 하나 불러줄까 이러면서 예수님 그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대요. 그리고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매일 한대요. 심지어 이 방과후 선생님이 불신자였는데 선생님한테 도 전도를 했다고 해요. 저희 아이 이제 다섯 살까지 극동방송으로 태교하고 키운 아이거든요. 그 유튜브 말씀도 많이 듣게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게 효과를 발휘했겠죠 그리고 일전에 제가 저희 부장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몇번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신천지 그때 사건 터졌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가 뭐야 뭐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날은 제가 지각할 뻔한 날이었는데 어쨌든 빵이랑 우유 사서 부장님도 드렸더니 부장님이 왜 주냐고 먹을 걸왜 주냐고 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뒷목이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어, 기도해드릴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드릴게요 이랬는데 하지는 못했어요. 남자분이 또 같은 직장 동료고 이래서 그 당시는 못했는데 조금 아쉽죠. 환자들은 해줬는데 직장동료들한테는 못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2019년 4월 27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저희 아이가 저희 부장님한테 전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어떤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릅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화평 누리세요 화목하세요 이런 얘기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아이와 동시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래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이가 하니까 이쁘잖아요 되게 이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이냐 5년이냐 하여튼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이가 병원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얌전하게 잘 있었고 또 얌전한 애는 아닌데 그래도 그 안에서 책 읽고 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도 방법 중에 하나 직장 동료 직장 동료들한테는 그냥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세요. 뭐든지 뭘 줘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날은 저희 실장님이 말을 걸어서, 그냥 말 걸면, 그,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그냥 너무 바빴잖아요. 유튜브 다시 한이라고 너무 바빴는데, 주님과의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인간 관계를 많이 좀 정리를 해놨어요. 유튜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끊었는데, 저희 실장님이 이렇게 말을 걸었고,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전도지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당신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저희 실장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선한 선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직장 동료로. 근데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전도하시면 돼요. 복음 복음 핵심 복음만 전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SNS 한동안 제가 잠깐 페이스북을 가입해서 이렇게 무슬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 걸어서 이렇게 제 사진에 이렇게 댓글 달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이더라고 막 영어 거기다 단어 쓰고 막 그래가지고 전도한 적도 있고 텔레그램으로 가끔 말 걸거나 외국인이 말 걸거나 또는 뭐 어, 어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서, 그거는 잘못된 정보다,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요 쌍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거든요, 제가. 그래, 그런, 그런 적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그런 것도 다 자료에 남 남겨놨어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제 친구들이 그걸 되게 감동해요, SNS에서. 아, 너, 너 진짜 용감하다 막제 친한 친구 지금 여기 영상에 들어오는 두명 중에 한명이 댓글에다가 용감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톡이나 뭐 이런걸로 전도하면 뭐욕 대놓고 쓴 사람 별로 없어요 가끔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쌍욕하지 그 쌍욕 받으면 완전 핍박 받으면 멸류관에 보석 박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 좋은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에 대해서 해방하고 악한 말 하는 사람들 징계는 선포하는데 좀 솔직히 기뻐요 그분들은 영으로 후퇴해도 저는 점점 성장하거든요형령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함부로 판단을 안 하는데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런데 눈이 멀고 귀가먼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말을 자꾸 해요 막 판단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분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니까 그분들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저는 올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저에게 받을 그 축복들 다 기대하고 받으려고요. 제가 유튜브 사역 초기에 주님이 다 부어주신다고 했었어요. 사실은 2019년도에. 근데 제가 그걸 좀 제한했어요. 이게 오히려 영적 교만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다는 걸 제가 거절했어요. 어떤 걸 거절했냐면 음 우선 구독자 수에 대해서도 주님이 얘기해 주셨고 미리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사역을 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2019년 제 기록에 따로 영상 만들 건데 주님이 저는 유튜브 사역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음성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해놓고 그냥 혼자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왜냐면 저는 병원에서 잘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간증만 하면 되는데 유튜브 사역까지 해가지고 어,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못 믿었던 거죠. 어쨌든 주님은 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도 저에게. 저에 대해서 악한 말 했던 분들은 다 그거 보게 되실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참고 보시라고요.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저한테 대놓고 막 판단하고 교만하다는 둥, 잘못되었다는 둥. 그래서 그냥 너무 괴로워서 어제는 징계 그냥 선포했어요. 내네 사람. 죄송하지만 성령님을 자꾸 제안하고 성령님을 괴롭히고 제 안에 예수님 자꾸 괴롭히시죠? 그런 분들 대놓고 저를 자꾸 찍고 누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은 말로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는 걸 보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기뻐요 사실 그런 상황도 제가 어느 순간 요셉처럼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거 받아서 지금 설교에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알거든요 어딘지도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하시죠 내가 받지 못한 거 상대방이 받은 거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혼자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그렇지만 딱그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수준이어서 그거밖에 못 보는구나. 그렇다고 또 제가 저를 대단하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대단한 분들이 오히려 겸손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분들, 주님께 교자도 몇 년간 없었던 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자꾸 판단을 하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서 깨어났으면 좋겠고, 올해는 각 교회에서 악한 형들 축사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치유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다 깔렸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해로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기본이었잖아요. 40년 전에는 다 그렇게 교회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죠? 한국교회가? 저희 아이 5살, 6살 때부터 축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시야 가! 우리 딸이 항상 한 제가 재밌게 하려고 가르친 게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바 빠시야 가! 악한 형들한테. 선포하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동영상 세대인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많이 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건못 보고 계시잖아요. 못 보고 계시니까 더못 믿어. 말씀하고 기적하고 따로 가니까. 문자로만 계속 믿어요. 문자로만. 이 말씀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못 믿는 분들이 자꾸 믿는 분들을 향해서 막 타격을 주고 이상한 말을 하고 계속 그러고 계세요, 지금.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렇게 되기를 2023년 한국교회 해로 선포합니다. 축사, 치유, 기본이에요. 물론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다고 말만 하고 자꾸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아픈 사람들 을 득실득실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손 얹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신 그 능력을 행하세요, 여러분. 권위를 주셨잖아요. 근데, 입으로도 선포 안 하고, 손 얹으라 그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자꾸 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를 못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축사, 아칸내 축사하는 거 여러분 기본. 교회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계속 역사하는 게 영적인 공격인데 계속 쳐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영상이 그런 분들을 깨우게 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